저희가 관심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캠페인에 가진 어떤 취지와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. 세상을 더 따뜻하게 아이더하게